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야 지금 안 일어난 사람 여보세요? <웃음> 나! 와 어, 언제 <웃음> 어, 일어났어?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나한 아, 4시쯤에 일어났던 것 같은데? 4시인가? 4시 반? 와아랑 캐빈 형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괜찮네 설백 씨도 방금 일어났대 방금까지 나는 발로란트 하다 왔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어, 브리핑 하다 와서 그래 브리핑 하다 와서 목이 다 풀렸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죽여줘 내가 여도 아, 죽여도. 아, 아, 니었어 아, 니 근데 와. 본인이 7시에 잡았 아, 아, 그러니 아, 말이야... <웃음> 아, <아니>, 니그 그러니까. <웃음> 아니 궁금한게 노가를 좀 까고 하시나요? 게임을? 아니면 네. 그냥 아 다행이다 어, 아 그럼 바로 하면 우리 지금 어, 저는... 안 나와요 텐션이 몇분들이 지금 마탱이가 가있네요 <웃음> 근데 <웃음> 오늘 <웃음> 할 게임이 약간 아니, 마피아 게임인 <웃음> 거 아니야 지금? <웃음> 아니, 맞아 마피아, 마피아 게임 이 정도 텐션이면 범인이 자백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사실 사망 죽였습니다 <웃음> 죄송해요 저예요 나 영원히 어? 너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점점 좋겠지. 목이 뭐 풀려 가는데? 점점 목이 어, 풀려 가셔죠너 10분 뒤에도 그래? 너 10분, 10분, 10분 뒤에도 집이 걸어봐. <웃음> 죽여버릴 거야. 근데 점점 목소리 템포 올라가면서 사운드도 커지는 거 이거 맞아? 좋은 거 <웃음> <웃음> 원래 목 푸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환하게 하는 거래. <웃음> 맞아, 싸우는 아, 그래. 거기나. 나도 그래서 텐션 너무 낮아질 때롤한판 하잖아. 화가 너무 나서. 야가 <웃음> 내가 환하게 좀 해줘? 이이 내구나? 아어 어. 아. 어? 어? 이렇게 되면 여러 명이 죽어요. 아니 악려 여기. 악려 여기 지금 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어, 음. 어? 관 뚜껑 좀 열어줄래? 얘들아 관 뚜껑 좀 열어놔. 바하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 저 스물여섯이요. 젊다. 와, 아유 귀엽네. 아유, 귀엽네. 아유. 갑자기 냅다 망가졌다는데? 새파랐다. 새파래 그냥 새파랐다 그냥. 아이고 형님을 잡 부탁드립니다. 파릇파릇하네. 는 이거. 그러니까 아 저는 방송에선 공개를 안 해가지고. 아 오케이. 네. 저한테 혹시 사적으로도 공개하셨나요? 아 사적으로 공개는 안 했는데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수할까 봐 모르는 게 낫다 생각해 그냥 난 그래서 저런 사람 있으면 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꼴린대로 불러 저런 사람뭐 저런 사람 뭔가 나보다 누나 같으면 그냥 누나라 부르고 나보다 어릴 것 같으면 난 그냥 반말해 근데 이제 설백 씨도 많이 네. 유명해지고 자리 잡아졌으니까 자동으로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아 약간 대충 유추하는 그런 분들은 있죠 제가 아 어림 잡아? 이제. 그 비밀로 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약간 신상 문제 때문에? 맞아 아, 근데 아, 비밀로 아, 하는게 아, 좋아 내 벌써 45정도 돼가 되지 않을까? ㅋㅋ 어, ㅋㅋ <웃음> 어 그러면 40, 40, 40, 40, 40. 내가 누나형이라고 를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누나라고 하죠? 너무 좋을 <웃음> 어,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실례지만 케빈님 나이가 혹시.. 어허! 어허! <웃음> 어허! 아 죄송합니다 어허! 아 죄송합니다 아 누나라고 하시길래 아 이거야 지금 23일에 녹색 어머니에 대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하루하루가 내가 눈이 떼꼼 떼꼼 해가지고 지금 마44 정도 되시려나? 44! 어허! 진짜 너무 읽었는데. 그래서 공파에 조용히 좀 해봐. 케빈님 나이 들어. 어 이거를 굳이 드러내겠다고. 이거를 굳이 굳이 드러내겠다고 이거를. <웃음> 허허 아직 40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 아직? 아직 네, 아니에요 아아 아하.. 그래서 몇 살이냐고? 오.. 수령이 <웃음> 내 나이 정오, 알지 정오, 않나? 이 비공 아니에요? 아 비공개는 아니지 서른여덟이지 지금 아 서른여섯시.. 여덟.. 이.. 이.. 그렇게 고장나면 왜? 내가 뭐가 됩니까? <웃음> 뭐하는 새끼를 <웃음> 뭐하는 새끼를 <웃음> <뭐하는 웃음> <뭐하는 웃음> 있기를... 고장나면 고장이 나면 내가 뭐가 돼요? 진짜 관 뚜껑 열고 <웃음> 들어가야 될것 같잖아? <웃음> 저 약간 음. 이상한 취미가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 아이... 아니야. <웃음> 뭐야 그약그 예? 그 단어 자체가 <웃음> 너무 이상하다. 그런 게, 그런 게 있다고요? <웃음> <아니>. 단어 자체가 <웃음> <킬러라>. 너무 쓰레기네. 예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단어가 너무 쓰레기야. 오해야 오해야, 오해야. 아 그래서,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뭔데요 진짜 물리적으로 죽여서 그래요 그 킬러 진짜 마세요. 물리적으로 죽여서 그래요? 아아 뭐? 아, 아, 아, 아, 단어는 맞아 심지어 아, 예, 아 네. 단어는 예, 맞구나 진짜로. 왜 아니라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면 놀리는 약간 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유부남 입장에서 항상 방송할 때좀 곤란한 게이 목소리가 뭐 늙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뭐 누구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유부남 체크빈 이렇지 않잖아. TMI잖아. <웃음> 뭐가 나뭔 소리야? 아 집중 좀 해! 너 뭐야! <웃음> 나어 케빈님 결혼하셨었나? 하고 아,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저 녹색어머니회 대신 가야 된다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애도 어, 둘이야 둘 아니야! 어, 둘 아니야! 둘 어, 아니야. 이, 이 아, 허비 사실들 아니야. 이거 어떡할 거야 화나셨구나 <웃음> <미안. 웃음> 아 애가 화나시구나 음 있습니다 우와 왕이야 진짜 어, 약간 나이 들었다는게 실감이 되는.. 약간. 저기요! <웃음> <웃음> 퍼스트 클래스 트러블 이거 찜은 해놨었는데 막 어몽어스 비슷할까 싶어가지고 이거 어때요? 버그가 음... 많아?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왜, 설명을 진짜? 좀 해줬다면 음. 게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 플레이명도 어? 나왜이 게임 가지고 있지? 아 친구가 없어서 못 해봤구나 했는데 아게 케빈님도 네. <웃음> 그렇죠. 설마 찐만해 두시고.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 원래 이제 제 시청층이 약간 좀 잼민잼민한 컬러가 있어서 게임이 너무 어려운가 싶은 거였어요. 예. <웃음> 음. 어, 어 너무 어렵나? 혹시 비 욕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아까처럼 해도 됩니다. 근데 예은씨 저는 저 저희 방은 좀 욕하는 거좀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웃음> 아 진짜 양심 없게 하는 면판에. 진짜로. <웃음> <웃음> 이 음... 게임 다들 조금씩은 해 보셨나요 오늘? 아시 이해 아, 아, 더...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해 안 해봤어요? 깔기만 해봤어요 지금. 이 게임이 대충 스토리 설명만 조금 하자면은 그냥 그 인간 여섯 명이 있는데 사실 그 여섯 명 중에 두두 명이 기계거든요. 아... 그래. 기계들이 인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약간 우주라는, 우주선에 라는 배경 안에 있는데 뭐 이제 인간들은 힘내가지고 이제 메인 기계 뭔가 지금 이 모든 기계들을 악당으로 조종하고 있는 메인 시스템을 부숴야 되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 기계 들은 그렇게 못하게끔 인간들을 다 죽이게 뭐탄소를 없애가지고 막숨어 n 게도 죽인다든가 그 t to 그러면은 직접 해야죠. 죽일 순 없고 뭔가 그런 사보타지 통해서만 사보타지도 있고 직접 죽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웃음> 어? 그러면 <웃음> 플레이할 때는 디코를 끄고 인게임 마이크로 해야 되는 거야? 어, 인게임 마이크를 쓰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또 마피아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음, 음 그치, 그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런게 음. 있어야지, 또. 오, 우와! 야, 그래픽 됐다 좋다, 게임! 전체 산소가 막 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거, 요거 한번만 해봐요 요거 내 목소리가 안들리나? 왜 안들리지 나 소리 흐 어, 왜그래 하하! 왜 밀어? 왜? 왜? 어째서? 갑자기... 어 왜그래! 아 왜그래 왜? 왜? 왜 그래? 말이 안들리는데 이사람 말이? 이거 같이 해주면 안되는거야 요거? 아, 아 여보세요? 들립니까? 아 혹시 들려요 혹시? 지금 들려요 아그그그아나 마이크 다른걸로 돼있었구나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 같이 하면 안돼 요거 네. 나랑? 아 이거 같이 해가지고 열어보죠 형님 어이 뭐야 이건 또아 왼쪽 위에 왼쪽에 있는 거 설명해주면 돼아 그러니까 어 예? 우가 있는데 우 우가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네 이렇게 무지개 같은 모자를 뭐 응? 어? 어, 우리나라 글자 우가 있는데 무지개 같은 어, 모자를 쓰고 있네 <웃음> 뭐, 나, 뭐 뭐라 했어, 했어, 했어. 어, 그래 그래. 어. 은대 중간에 점이 이건가 그렇지. 된거 같은데? 열렸어아니 이게 코드 입력하고 뜸. 아이. 씨 그럼 다시 해야 돼. <웃음> <웃음> 자, 잘 들으세요. 어, 내 네. 심벌은 일단은 어, 이거 모양이 참 거시기한데 약간 어. 생 <웃음> 근데 근데 왼쪽에 맞혔어, 맞혔어, 맞혔어, 그렇지 그렇지 맞혔어. 맞자 정확하잖아 설명 형님 저는 음. 그런데 아냐 니 이건가? 아야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고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설명 없나? 야, 이게 약간 그 밑으로 C 아, 그 C가 있잖아 알파벳 C가 C가 그 C가 밑으로 열려 있고 밑으로 열려 있고 약간 P 가 있음. <웃음> 이건가? <웃음> 이거 어 산소통. 어 그래 그렇지. 여기 아이템 아이템 찾 산소를 찾아서 넣어야 돼요. 아, 산소통 찾아는데 산소통을 어디다 넣어야 돼? 피라미다 오. 어, 형님 저 이거 카드 좀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선생님이 대기다어나다 했어. 그래, 카드 대봐대 대봐대. 아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찾아야 돼. 나이스. 어 이렇게 오야 뭔가 재밌다 느낌 오 되게 괜찮네 게임 아 여기에 아, 계셨구나 다들 삽입 파야 해요 아, 아, 아 여기가 탈출구구나 네, 네, 네 여러분 이제 키 카드를 카드. 어, 모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 어. 초록색 파란색을, 파란색을 모으셔야 돼요 저 초록색 했어요 파란색만 하시면니다 우와 네. 사람들 다 잘한다 네. <웃음> 인벤토리 열기 이고 아 소화기를 해서 아. 저 여기 있어요. 어, 네! 계시면 예 이리 와 보세요. 아나 방금 악련이 가래 뱉는 소리를 이거, 들었는데. 우리 니코틴 중독자 아니, 그 지금 <웃음> 아니, 음. 음.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아, 아아왜 뭐야 이게 뭐야? 담배가 아들이 거의 마스럽게 아니 다황아스럽게 당황, 뭐야? 아, 나, 아, 나, 아 너무 무서워. 아나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산소 공급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 아 이리 와 보세요. 산소 공급 어떻게 해야 돼? 나 산소 통두개 찾았는데. 여기, 음, 여기 이쪽 이쪽에서 예. 산소 공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산소 공급 그리고 쪽. 이거 보시면은 캐빈님 네, 요런데 네. 있잖아요. 예. 네. 요런데에서 양 옆에 이제 사람 두 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서서 F 아 그니까 동시에. 아. 자자 자, 잠깐만. <웃음> 우리 합이 굉장히 안 맞네. 잠깐 다시. 타! 타! 어. 어 왜? 오 실패? 다시? <웃음> 다시 아 왜? <웃음> 누구 아니, 때문이야 아니,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잠깐만! 타! 타! 타, 톡, 타. 톡, 톡, 톡. 타! 타! 이렇게 똑똑똑똑! 타! 타! 똑똑! 그래서 양옆이 다 성공을 해야 어허. 이렇게 열리는 문 같은 게 있어요 아 어, 오케이 응 음. 그래서 아이템 같은 걸 찾을 수... 찾을 수있니 멋진 어, 바지 어! 파란카드 먹었다! 어! 파란색 키카드 찾았네요 여러분! 이러고서 어 지금 악년님 기계면은 진짜 나는 울 거야. 그냥 엉면 물어버려. 아이 그러면은... 아 이제 알았다고! 아 미안하다고! 나 찐따라고! 아 이러지 마! 나한테 왜 그래! 어? 넘어가졌다. 어? 넘어갔는데아 이게... 그걸 선택하세요. 아 스테이지가 있는 거야? 아, 어 가고 싶으신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재밌네. 아이시트 같은 거네. 와 이런 것도 새로... 그러니까 맵을 세번 옮겨야 되는 거구나 어, 어 에어로 페이다오 어, 어. 대박 여기서 이제 의심되는 사람을 음, 음. 고르면 투표하면 돼요 근데 나 어, 여기서 그렇게? 쌓고 인물인 공파 일단 나가시고요 아니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웃음> <웃음> 보 보통, 보통 자기 변호 야이 새끼들아 하이 <웃음> <웃음> 제일, 제일 경험이 많은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이게 스킵도 있구나 아 빠네 미아 신선한 공기를 원했구나 아유 신선한 공기를 원했다는데 보내줘야지 <웃음> 아니 이러면 진짜 죽어 <웃음> 영원히 퇴출 당해져 버리. <버림. 웃음> 그래서 이제 공사는 어, 어, 네. 죽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할성하 활성화... 다음은... 여러분 잠시만요 어, 활성지 어, 어. 말아봐요 활성지말아요아 아, 하면 안된다고? 어 알았어 해봅시다. 어 그래요 아, <웃음> 오케이 말해보세요 그가말씀 <웃음> 드리자면 가 <토? 웃음> <웃음> 이제 그 산소가 막 여기저기 막 새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인간들이 그걸 꺼야 되는데, 어, 어. 그 기계들은 왜 툼을 비 툼을 안 쳐도 되잖아. 오히려 산소가 어, 빠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 그런 식으로 막 괴롭히고 할수 있다.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을 가르주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거 열자 나랑 요거 파하님 <웃음> 요거 여는 어, 거 이거 어때요 이거. 나랑? <웃음> 에 그거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 오케이 저도 저도 못했어 저도 못했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지금 지금 나이스 뭐뭐 뭐 있어 뭐 있어 뭐 어아 어? 이거로 이제 그 그거 하는 건가 보다 힌트 얻는 건가 보다 여는 중어어 무슨 힌트죠 아니 어? 이걸 말해도 되나 우리끼리 우리 만우리끼리만 비밀 우리 우리끼리만비밀이 우리들만의 비밀, 우리들만의 비밀. 어저 떻게 나왔죠? 일단 플레임은 범인이 아니에요. 그게 힌트니다 음? 이게 힌트라고요? 어, 그게 아니, 힌트야. 그, 플레임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힌트라고요? 어, 플레임은 일반 시민이라는 게 힌트예요. 다 반지를 놓고 힌트라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 희가 나머지 사람 중에 있다는 얘기지. 아 <웃음> 그 힌트 맞아요? 미치다 뭐야? <웃음> 아, 아, 아, 아, 아! 뜨거워요. 아, 살려! 사람 살려! 살려 사람! 아! 아, 나 이대로 죽어? 뭐야? 아니지? 아! 아! 아, 뭐, 뭐, 뭐야? 아, 아. 아. 뭐야? 왜? 아. 언제 오나? <웃음> 잠깐만. 아이고 빨리. 우리 형이제나 아, 네? 어? 어? 형봐 여기 바보 한명더 있는데. 네, 네, 네. 어? 왜또 누구 불붙어서 죽었어? <웃음> 네, 네. <웃음> 그건 네, 바로 네. 나. 여보세요? 나 죽어버려라 아, 아, 안녕하세요 로봇청소기입니다 공주님 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거거거어 죽겠다. 도 죽겠다. <웃음> 아, 여기 인간들 전부 다 불타 뒤져어거이고 역시 설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죽었어. 아 어, 제가 죽여버렸기 이문이죠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오케이이이 형님 뭐 뭐라고 떴어요? 뭐 떴어요? 페르노소오드고 뜨셨나? 어? 아니 저는 찐입니다 거주자가 있고 페르노소 오드가 있는데 찐따는 처음인데 형님? 저는 찐입니다어 오케이 일단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우리는 맨날 이것만 여는 것 같아 어, 어. 야! 어. 어? 뭐지? 응못돼못 어, 잡아 설벤디 아. 아. 설벤디! 유... 네! 아악! 아. 같다. <목소리로> 진짜 죽여. <어떡해. 웃음> 어? 아니, 아까, 아니 아까 진짜 거잖아. 대놓고 내눈 앞에서 뭐 죽였는데 이거 하셨어? <웃음> 이거 막 보셨다니까? 근데 막 공파 배가 막 꿀렁꿀렁꿀렁꿀렁꿀렁 튕아 튕아 튕밀 튕밀. 어. 저기 파비.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그럼 산소부터 하고 오케이. 됐다 산소. 산소. 나 산소통이 없어. 산소통 위에 가서 찾아볼까? 아, 이 바로 거. 같이 해주실래요? 아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 어 일로 왔네. 오 바하의 허벅지에 선명하게 빛나는 기사들. 어, 뭐야? 그... 그... 언급... 아, 나랑 그말 뭔가 이상한데... 초록색은 그러면 초록색 아까 탐지기... 그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님? 초록색 탐지기... 아... 어? 안 되나... 두번 일단 소화기 들고 불좀꺼 주세요. 산소가 자꾸 나가... 어... 불. 어... 어 오케이오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히히 이렇게... 이렇게... 이 아니 무슨 잠깐만 산소 산소 빨리 넣어야 돼 산소. 어 저런 새기가 차다. 오 예. 가자. 나 포즈가 왜 이래다? 탈출. 저 포즈가 보이세요? 너무 포즈가 너무 이상해요 저. 이게 숨이 막혀서 그래요. 탈출해야 돼요. 산소가 플러스가 없어. 산소. 탈출 어디야? 산소를 여깄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왔어요. 없는데. 어디 어디 어디. 산소를 가지고 산소 있는 게 빨리 없는데? 빨리 넣어야 돼! 빨리! 키있어? 키있어? 키있어? 어? 하하하하하 <웃음> 히히히히 는데 <찾는다. 웃음> 아니, 아, 케빈이 어, 형이 케빈 형이 로빈이 형이 실히이고있었는이 죽었어 산이부이 캐빈이 이빈이 형이 빈이 형이 캐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나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이 캐빈이 형아캐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바로 그냥 병 주어가지고 바로 언더스로우로 그냥 w How? 우 o w h o o w h o How? How? h 어야 잠깐만 여기 불났다. 어 불. 났다. 소화기 근처에 <웃음> 절대 없나? 소화기를 찾아. 소화기. 아 쓸만.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왜? 누가 죽었다고? <웃음> 어... 아니, <웃음> 누구? 아니... <웃음> 어? <웃음> 어? 나좀다 어? 아니 뭐야? <웃음>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나 아직 파크 열고 있는데 죽었음. 이거 보면 문을 죽었다는 게뭔 소리야. 아, 옆에 옆방 문, 옆방 열었어. 옆방 옆방, 옆방 옆으로 들어와요. 아, 어, 어 막쾅하고 닫혀. 사람이 죽었네. <웃음> 아니 저거 <웃음> 님들 아니 여기서 하나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여는지 좀봐 주실 분? 동방인가?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아니라 주가. 방금 딴 님이 죽인 거야? 아 어, 맞아 제가 죽인 거 같은데. 에? 여기 공파 물, 일로 와 봐. 근데 뭐 다쳤음 그냥. 아, 왜? 공파야! 아아너 아, 아, 아, 아, 아, 아. 너네 암울, 너네 지금 아니, 아, 뭐 하는 거야? 암울, 저희 아무 남을 아니 아 왜? 왜이 바닥이 미쳤나. 젊은이들이 사랑을 좀할 수도 있지. 젊을 땐 사랑을 하라고. 잠깐 아, 동시에 눌러볼게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어어 뭐야? 어, 잠시만, 어, 어 뭐야? 아, 네. 어, 가스부터 갔다. 가스부터. 돼? 수리, 수리, 수리, 여기 여기 중이다, 중이다, 여기 중이다. 여기 중이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기 여기 여 일안 해도 이상하고 일 해도 이상하고. <웃음> 에라이 <에이, 웃음> 테이. <웃음> <야. 웃음> 여기가 아, 나한 명이 잠깐만. 아나 어지러워. 박버 간 다음에 저 반대편에 기계 누르는 게 있어 보죠? 아. 팀들끼리 <웃음> 넘어가 아, 아, 믿어요? 나 진짜 믿어. 아, 나 진짜 믿어. 아, 나 진짜 믿어. 아, 나 진짜 아, 믿어. 나 진짜 믿어. 오케이. 진짜가. 아 진짜가 갔잖아. 캐빈님 갔잖아. 아 근데 이렇게 아, 나만 맡을 것 같아. 가요 아니 아, 아, 아, 아. 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아 근데 여기에 있으면 돼 이렇게 아, 원래 여기서 이거를 다 같이 손을 얹지는 거 이거 이, 이게 우리가 그럼 저 사람은 이이 <웃음> 예! Yeah! 오, 나 이런 이런. 이렇게 두 명을. 와, 야 설백이 사이코다 진짜. 와, 나 진짜 여기만 오면은 흥분을 하시는구나. 난 진짜 억울해. 아, 우리 이 종료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끝나나? 아니 잠시만. 이게 악령인가? 종료 끝나고 뭐 믿고 그랬 오케이? 못 믿는다 고 하시길래. 아니, <웃음> 씨. 아, 근데 게임 재밌다. 이 재밌다. 생각보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더라고 어, 아 그리고 스테이지가 음, 여러 개니까 살인마들이 안 서둘러도 되는 게 너무 좋아 어? 막판이라면아 근데 막판 치열 좀 애매하지 않았나 아 약간 시민승을 보기 위한 진자지나어아 그래? 아, 나, 다시 <웃음> 들어가야겠네 어나 어, 근데 9시 반에 나 약속도 있어가지고 아아 아, 그럼 아, 안되겠다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 아, 아 지금 개빈 형님이 가셔야 되며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 아, 없겠다 아, 제가 아, 아. 바로 우리가 눈치가 없었네 다음 어 우리 없지. 또 할까요? 또할저 일단 아니 어또 우리 어예 um, yeah.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노는 게더 재밌으면은 아니 저기요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웃음> <웃음> 음, 오늘 재미가 있었다. 저의 자유 이용권 한 장씩을 드리. <웃음> 오. 하나. 음. 아, 음. 자유 어, 이용권. 회전데? <웃음> 난받아야 다다... <웃음> 네, 아무 때나. 어, 나생겨놔야지 예괜찮습니다 어, 어, 괜찮습니다. 괜찮괜찮습니괜찮으시겠어요 아, 쪽에서 할게요. 니월 괜찮습니다. 괜찮돼니다괜찮습니니 가야 돼가지고. 아! <웃음>